근데 언니가 더 예쁘잖아. 아, 그래도 쟤는 아직 얘기니까 그래도 해리가 더 예뻐서 좋지. 아이 그래도 엄마가. 아, 그래도 테디가 해리랑 테디랑 둘이 같이 하는 거 어때? 뭐 어떤 걸? 우리 동생이랑 해리랑 같이 이뻐하는거 어때? 같이 이쁜 걸로? 어. 근데 사실은 해리가 더 예쁘잖아. 아 그래도. 스테리, 그러면, 응. 어, 놀랄지도 몰라. 왜? 왜 놀라? 놀라면 우두잖아왜 놀래? 놀라면 우두잖아 아니야. 테리도 그랬어. 언니가 너무 예쁘다고 했어. 아, 그래도 테리랑 같이 둘이 같이 입은... 그러면 우리 동생이랑 혜지랑 같이 예쁘다고 했는데... 테리가 더 예쁜걸? 테리가 더 예쁘다고? 응. 아니야. 다들 해리가더 예쁘대. 테리 많이... 이쁘, 테리 더 예쁘면... 아니, 혜리만 이쁘면 저 슬퍼하지 않아요 혜리만 이뻐하면 아, 그래 혜리는 안 슬퍼? 응. 아, 그냥 테리가 더예쁜걸로 하는게 낫겠어? 응 음, 그래 응 테리는 언니가 더 예쁘다는데? 혜리야 테리만 언니만 이쁜게 아니야 테리랑 언니랑 이뻐? 같이 이쁘대 응 해야지 응 <웃음> 최고네. 네? 네? 응. 네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